자 장시간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자 이제는 이 타로 카드가 우리가 완벽한 이론과 논리로서 정립이 돼야 돼요. 그죠? 자, 타로 카드가 이론과 논리로서 정해이 되는데 이 타로 카드가 이론과 논리가 정립되기 되기 위해서는 모든 학문의 근본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숫자에 있다는 거다, 숫자. 이분적 분도 그 무리야? 수리학, 수비학이다. 그죠?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는 과학 분야에서 숫자가 적용되는 것을 수리학이고, 우리가 이것을 인문사회 계열로 이렇게 적는 것을 수비학이야. 영문으로. 자, 그러면 이 타로카드가 이론으로 정립해서 우리는 어떻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숫자로 되어 있는 거와 하나는 수리법칙을 가지고 있는 숫자의 원리와 숫자의 원리와 수리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 숫자의 원리는 무엇이며 수리법칙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수리사주는 어떻게, 이 수리가 붙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수리법칙을 적용한 것이고 천지운수상담법, 천지 운수 상담법이지. 날짜가 어떻고, 태길이 어떻고, 뭐, 이거 할 때는 이것이 숫자의 원리를 적용을 한 것이에요. 숫자의 적용. 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리를 법칙을 하게 되게 되면 구진법과 십진법의 숫자가 있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자, 구진법은, 우리 숫자의 원리는 이 구진법과 십진법이 있는 거야. 그제? 시까지 계산하는 거. 이거는 돈 내주기 위해서 10까지 계산하는 거죠. 구진법은 1에서 9까지 수고 이거는 어떻게? 0에서 9까지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10진법은 10이 아니라 0에서 9까지야. 그럼 차이는 구진법은 1에서 9까지고 10진법은 0에서 9까지야. 여기서 0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디서 놓을까 여러분들 은 우리 컴퓨터로 돌아가게 되게 되면 게되 우리는 바이트와 비트 이 순간이 그는 맞추고 자그러그 구진법이다. 구진법에는 그런데 여기서 십진법은 어떻게 해? 이 가상의 수가 도입된 것이 십진법이에요. 0 없다. 없는 것도 숫자다. 문제제 0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도입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10이라는 숫자를 도입한 거야 0을 그러면 0이라는 숫자는 뭘까? 0이라는 숫자가 있는 것이 0을 우리는 표기한 것을 없을 때 수로 표현을 하지만은 수가 없을 때 우리는 0을 도입한다는 것이 십진법이야 그래서 우리는 10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1하고 10하고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존재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수에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다 이거 이래서 국가지수 그러면 이 숫자의 원리에 따라서 정말로 1에서 9까지 수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인가 한번 보자 그러면 우리는 9는 9다 1에서 6까지는 지 그냥 오면 되니까 그지 10은 어떡하9 플러스 1이다 18은 어떻게? 9 플러스 9다 19는 어떻게? 9 플러스 9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가게 되면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많다 하더라도 이 십진법으로 전부 다전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숫자의 원리에요 이해 되시죠? 그러면 이것의 의미를 우리는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9라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장독에 있으면 장독에 이런 장독이 아홉 개씩 들어간다고 감히 아홉 개씩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여긴 한 개만 있다. 이 아홉 개 들어가 있는 것은 의미가 있나? 없나요? 의미가. 없지? 예. 그래서 여기 모자란 거, 한 개에 들어있는 수의 개수만이 필요할 뿐이에요. 이것이 숫자의 원리예요. 천주에서는. 그래서 1과 1, 뭐쭉 하면서 수리법칙을 적용해 놓은 수예요. 이것이 우리는 숫자의 원리고. 자, <웃음> 수리법칙은. <웃음> 수리법칙은 네가지 법칙이 있어요 수리법칙은 네가지 법칙이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단수법 숫자 하나에 하나씩 부여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는 단수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합수법이다 수를 합쳐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합수법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성수법이다 수를 우리는 자성을 해서 곱하기 해자성을 해서 우리는 풀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상수법이다. 상으로 숫자가 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응? 예를 들게 되면 a 곱하기 b 플러스 c 이런 것 우리 인수분해 하듯이 이것이 두 개의 숫자가 3으로 이루어져서 풀어가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적용해서 우리는 인간의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그죠? 만들어진 다 그러면 여기서 숫자가 1부터 9까지 숫자를 우리는 인간이 지 마음대로 만들었을까? 이거다. 그거는 절대 뭔가 법칙이 있었을 것이다. 뭐 내려오는 자연의 현상이 되든 이런 법칙이 되던 이런 것을 우리는 충분히 다가지고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일부터 9까지의 정체가 이 도체 이 숫자의 정체가 뭐냐 이것을 우리는 어디가서 어? 찾아와야 돼그죠 어디가서 찾아올 것인가 이것을 지금 찾으러 가보는 거야 어디로? 어디로 갈까? 그래서 우리는 가는 것은 우리는 천부경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천부경 81자를 가지고 이 속에 우리는 신비의 글들이 여기에 다 정해져 있다 여기서 우리는 수를 지금부터 이 숫자의 원리를 찾아내는 거야요 수를 찾아내는 거야요 정말로 수가 그렇을까 이것을 우리는 이것이 가학과 현실, 현실과 과학의 맞는 것일까? 이것을.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운세를 풀은 이론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그러면 이것이 우주의 전리에, 그뭐 자연의 법칙에 반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증검해야 돼. 이것이 맞아야만이 되는 거야. 누구 말따는 엄력 선다, 엄력 달력 선다 해놔놓고, 뭐 절기는 양력인데, 막양력 합쳐갖고 서고, 이럴 뿐만 곤란한 거야. 이거는 답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1부터 9가 어디서 나왔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뭐, 술이 사주 가르칠 때는 내가 이거 잘못 가르쳐. 옛날에는 가르치는데 지금은 못 가르치니까 타로 카드를, 타로 카드는 숫자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술과 1부터 9까지 수가 있는데 이 1부터 9까지 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학적으로 접근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학문적으로 접근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시간이 걸리더라도 샥득이 다 풀어 보는 거예요. 예? 뭐, 응? 뭐래요? 아니요. 강사되는 시간이 그렇게 가까울 수가 있겠나? 감사되간 지금 아니다, 이. 응?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숫자를 이걸 풀어야 되는 게, 이 어디서 놓았는가, 이게 어디서 놓는가, 이거부터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천부경에는 가로, 세로, 아홉 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맨 가운데 6이라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앞에서 봐도 가운데, 뒤에서 봐도 가운데, 위에서 봐도 가운데, 밑에서 봐도 가운데,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봐도 맨 가운데 유일하게 단한 개를 선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6이라는 숫자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천부경을 푼다는 사람들 치고 이 6의 정체를 풀어내지는 못했어. 이 6의 정체를 못 푸니까 숫자가 뭐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6의 정체를 푼다. 그러면 천부경은 우리가 내려오는 걸로 풀지는 못했지만 은 천부경이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천부경은 만법의 진리라는 그 말은 있어 그런데 그 뒤에 이것을 어떻게 저 위에 우리 선조들보다 밑에 이 후손들이 참다 머리가 못 따라가 선조들은 어떻게 천부계를 만법의 진리라고 했는데 이 후손들은 어떻게 그 만법의 진리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더 지금부터 우리는 만법의 진리를 푸는 거야 만법의 진리 자, 만법의 지질를 풀어가, 모든 것을 다 풀어야 되잖아. 모든 것을 다 풀어. 우리는 이거 약에 가게, 우리 병원에 가게 되게 되면 만병통치약 이런 게있지그제 만병통치약이 원래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 모든 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음, 해결될 수가 없어. 못 풀으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원리는 뭐까만병에안 걸리는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양과 어머니 두 가지 법칙이 있어. 응? 병원에서 이 만법은 뭘까 하나는 새로 태어나는 거 하나는 죽는 거두 개밖에 없어 그것이 바로 생과 사라는 거야 내가 고장났으면 죽어보고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것이 만법의 진리야 생명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만법의 진리는 육을 우리는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육 대신에 육 대신에 모든 우리는 명제 모든 단어, 모든 이론을 집어넣기만 넣으면 저 천부경이 사흘이다 풀어주는 거야. 자, 첫 번째 우리 가볼까? 제일 큰 거, 이 세상에 인간이 살고 있는 데서 알수 있는 제일 큰 범위가 뭘까? 우주. 자, 육 대신에 우주를 집어넣는다 이러면 어떻게? 천부경은 어떻게? 천부경이 아니라 우주의 진리라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천문이다, 다. 우주보다 좀 작은 거, 우리 은하계라고 생각해보자. 은하계가 이 천문의 원리를 다 풀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자연의 이치다. 자연이다. 자연을 집어넣게 돼요. 육 대신에 빼불고 육만 빼불고 자연을 갖다 잇는 거야, 육 대신에. 그러면 저 이론이 자연의 이치가 되는 거야. 자연보다 더 작은 거는 어떻게? 학문이라고 해보자. 학문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게 되면 저 이론은 학문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풀어주는 거야. 과학이라는 것을 집어넣게 되면 과학이 어떤 것인가를 풀어주는 거야. 인간이, 인간을 집어넣어. 인간이 어떻다고 집어넣으면 인간이 다 풀리는 거야. 운명이 풀리면 운명이 풀리는 거야. 운세가 풀리면 운세가 풀리는 거야. 심리를 여면 심리가 풀리는 거야. 가족을 여면 가족이 풀리는 거야. 종교를 여면 종교가 풀리는 거고. 육 대신에 어떤 단어를 갖다 읽더라도 천부경을 사그리 다 풀어보는 거야. 어떻게? 숫자의 원리를 적용했어. 그러면 타로카드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타로카드가 싹다 풀리는 거야. 불교를 읽으면 어떻게? 불교도 다 풀리는 거야. 기독교를 읽으면 기독교를 다 풀리는 거야. 나를 읽으면 어떻게? 나를 다 풀는 거야. 이것이, 이것이 우리는 만법의, 정말로 만법의 진리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진짜 이런 것인지 보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진리라는 것이다. 그죠? 이것이 뭐고? 진리가, 어, 진짜 이치다. 그죠? 틀린게 아니고 맞는 그래서 우리는 답은 어떻게 틀린 것이 있는게 아니고 맞는 것 밖에 없는 거야 맞는 거 아닌 것은 처음부터 틀린 거야 자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나는 나지만 은 나머지는 다른 나야 그제 와이다 다른 사람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푸는 거야 그러면 우주의 진리가 이 밑에 거는 나중에 풀더라도 우주의 진리가 풀려야만 이 이것이 뭐 우리가 풀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우주로. 우주의 진리를 풀어로 갑시다 이렇게 됩니다 우주의, 우주의 진리가 어떻게 돼 그러면 우주의 진리를 풀는데 인간이 사고하는 범주 내에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과학이 만들어내고 천문학이 만들어낸 그 이론과 원리가 일치해야만이 맞는 거죠 일치해야 됩 나는 나대로 지는 지대로 이것을 뭐라는 말이에요 배째라 하는 거 이거. 배째라가 우리 뭐 나는 나대로 캐셀 아셀 아이가 아예 나는 나대로 니는 이대로 무슨뭐 캐셔라 셔라다이말이 나대로. 아 니팔 사팔빨리팔 이해보면 안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배째를 해보면 안되고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 우주의 질리를 풀어가는 거야 어디로 갔고 우주의 지리 푸는데? 예, 시에다, 시에다. 여기는 지구잖요 지구. 우주를 푸러 가면 어디로 가야 되고? 네? 아이 로켓에 가시나.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뭘까? 속도가 가장 빠른 거. 빛이 어떻게 30만km 달리 됐나? 빛의 속도가 그것보다 더 빠른 거. 바로 인간의 이 두뇌예요. 인간의 두뇌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거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명상을 보게 되면 내가 설명을 다 해놨어요.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지금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 두뇌를 이용해 갖고 우주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두뇌를 이용했고 우주의 세계로 지금부터 이제 가보는 거야. 그러면 로켓 타고 가면 안 되고, 아, 어, 이게 상을 타면 안 되고, 생각. 아, 어, 그럼 같이 가나? <웃음> 자, 그러면 이런 수리 법칙을 적용해갖고 이제 천부경으로 이제 가보는 게다 자, 여기서, 여기서 우리는 천부경의 우주의 진리에 따라서 이 숫자를 풀어내 갖고 현대과학과 천문학과 일치가 되야만이 이 숫자가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로 카드는 우리는 카드 카드가 어떻게 되어있다 죠 한장이 아까 얘기했잖아 천부경부터 천지인까지 총 16장으로 되어있다 하잖아 그러면 그 한장 한장 카드를 설명 푸는 거야 이제 1번부터 우리 마지막 카드까지 내네 종류지만은 내네 종류는 똑같은 게 나이를 돼 있어요. 내네 종류는 똑같은 나이 나이를 돼 있기 때문에 그한장한 한 장의 카드를 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에이스 카드, 1번 카드는 뭐가? 우주, 선지 우주가 아니고 천부경. 아까 이야기했잖아. 아, 천부경. 이 천부경 카드를 했잖아. 정말로.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천보경이첫 번째 카드고, 여기 마지막 카드예요. 그럼 이한줄한 한 줄이 카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번 카드가 일시무시일 카드고, 두 번째 카드가 석상금 무진봉 카드고, 세 번째가 천일일 진리, 이, 2삼 이거 카드라는 거다. 이 카드가 그렇게 한장한 한 장씩 직급 카드를, 진리를 풀어내기 위해서 한장한장 한장 카드를 푸어내야만이그 답이 있는 거야. 그냥 이 푸르 푸르지겠나 이거 맞다 이래갖고 아니 언제 맞는지 증명해봐라고 하면 모르겠다. 그건 예쁜 곤란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일본 카드가 우리는 뭐랬노? 이 천부경이잖아. 나, 저, 내가 뭐 졸필이 돼갖고 이거 한자 반자 못적으니까 그냥 한글로 적어놓을게. 자 천부경 이거는 우리는 원래 이름이 없어서 이 사람이 갖다 붙인 거야. 이것이 어떻게 하늘이 내린 경이잖아. 그런데 하늘의 경은 하늘에 내린 경은 어떻게? 이거만 뭐 사람이 모르니까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늘에 중경이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천부중이야. 그 대단한 경이지,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일반 카드래.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카드는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겠어?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심리에서 즉기 때문에 시작의 카드야. 그렇게 모든 것이 희망과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이런 카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나중에. 그, 지금, 그 카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음. 자, 두 번째, 이제, 카드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일시무시이다 예. 자, 천부경 푸게 되게 되면, 우리는 저 밑에 가고 일종무종이를 말 풀어요. 그지? 네, 자, 우리가 한자를 해석할 때, 앞에서 앞에 거 풀고 뒤에 거 풀고 해갖고 일시무수의 일종 무적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웃기는 소리 좀 하지마라 이렇게 되는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소리 여기 있을 때없는 거야 어디 노는 자래요 3일 신고에 보게 되게 되면 무단예무라는 말이 있어요 무단예무 3일씩 찾아보세요 잉? 내가 자꾸 그러니까 잡는지 언제 무단예무가 어떻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야 잉? 그것을 갖다가 일종무조이를 갖다 붙이는 거야 이런 말이 아예 되는거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이거한 개만은 우리 올바라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여기서 1이다 1시 시작시제 그제 무 없을 무 시작시 요게 1이다 내가 이 숫자를 지금 환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숫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것이 뜻이 뭘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소리가 있다 어기는 이야기 하지마라는 거다 예? 시작도, 시작도 없고 없다. 끝도 없다 소리 하겠나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음. 여기에 1이라는 숫자를 알아요 1은 11번을 써놨어요 11번 천부경 8 1자 속에 1이라는 숫자가 11번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 1의 정체가 무엇까 이것을 우리 알아야 되겠죠 1이 뭘까? 이것을 하나는 둘이요, 둘은 셋이요, 이런 식으로 풀면 이게 아무런 답이 없는 거야. 우리가 아는 데까지 한 해보자. 1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뭘까? 1, 하나는 1이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거는 시작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어떻게? 동일하다라고 숫자 있고, 저네 번째는 어떻게? 하나가 뜻이 뭐고? 뭐 똑같다는 뜻이 또 있고 다섯 번째는 어떻게 진리라는 뜻이 또 있고 여섯 번째는 일치라는 뜻도 있고 일곱 번째는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있다 여러분들이 이거 천부경을 푸는 사람은 일자에 대해서 이 뭐, 그, 그, 그, 그 사진에 들어가면 저 훑어봐야 돼이 뜻이 처음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저 천부경들이 사용했다 해가지고 이 일이 하나라고 절대해 놓은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 한 개만은 꼭 알아야 되겠다 해갖고 내가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우주의 진리를 지금 푼다고 그랬다. 그죠? 우주의 진리를 푸는데, 여기에 일시무실이가 일종무정에 들어있는 이 일. 네 자리다. 이 일자가 뭘까? 이것을 오바라 해석해야 되는 거야. 자, 여기는 음. 어떻게? 일자는 어떻게? 진리라는 것이다 진리라는 것이다 우리 진리를 풀었기 때문에 이런 진리다 그치? 자 시작한 것이나 시작하지 않은 것이나 이것은 어떻게? 똑같은 겁니다 이거 그거 진리는 똑같은 거 그렇게 일자가 없다는 얘기는 그쵸? 우리가 우주 속에서 지금 우주 속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주에 있는 이 존재가 에이? 이래서 출발했 거나 다시 돌아와고 시작하려는 거나 의미는 나중에 똑같아가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을 뭘까? 여기 밑에? 음. 밑에는 일자가 두개 있잖아. 일종 무정이야 음. 아니지? 이건 아니지? 마칠 종이다, 마칠 종. 그래. 마칠 종이다, 그제? 네. 도착할 때는 어떻게, 요, 요 끝이 어떻게, 뭐겠나? 일이다. 요것이, 응? 하나, 다, 다릅니다, 하나, 다. 그럼 이 앞에 거는 뭐까그것도 일이다. 이거는 일이것도 일인데, 여기 거는 진리가? 어떻게 똑같다는 소리고 여기는 어떻게? 이론이 이 예, 이렇게 설명한 이론은 하나이다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이 질리라고풀 수도 있어요. 똑같다고. 근데 이건 하나라는 거다. 이론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다. 그러면 나중에 우주를 풀게 되면 우주는 어떻게? 우주는 하나요. 이, 이 우주 이론은 어떻게? 둘이 될수 없다. 나중에 하나다.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다르다는 거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거다. 여기서 뭐 하나는 뭐 하나요, 둘은 뭐 하나요, 이런 답은 이거는 논리가 안 되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가보자. 일시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무진, 이렇게 돼있다잉. 석상극 무진본. 무진본. 자, 석상극 무진본. 석. 세 가지, 그이 나누는 거야, 쪼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거가 대나무를 쪼개고 사과를 쪼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응? 우주라는 것이 우주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면 우주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을 세계로 쪼개다. 세계로 구분을 하게 되게 되게 되면 이것은 아무런 실질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하는 거다. 그럼 예를 들어갖고, 사과 이렇게 겁만 내갖고 세 조각이 딱내는다 이거 사과 딱 붙이 나누면 사과 아이가? 사과는 사과잖아. 사과잖아. 사과는 사과지. 그게 무슨 데 있나? 사과는 사과일 뿐이다. 어. 사과는 사과일 뿐이다. 그래서, 석삼동 무진분이다 그렇게 석삼동 무지물이 세계로 나눈 거야. 우주를 이것서세계를 구분해 놓은 거야. 그럼 우주를 설명하는 거야. 예. 우주 전체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게 되면 자, 네 번째 이제 카드. 네번째 카드는 네 번째 카드를 묻어. 네 번째. 종이를 종 천일일 지일이입니다. 천일일 지일이 2 천일일. 지일일이 인일 3. 이 세상은 처음다 일이 또세개나 놓았다. 그죠? 일이. 어, 여기는. 여기 이름 뭐까? 일일상. 응. 음. 여기 이름 뭘까? 하늘도 하나야, 땅도 하나야, 땅도 하나다. 하늘도 하나고, 땅도 하나고, 그것도 하나다. 그렇게, 응? 어? 예, <웃음> 그렇게 설명하면 조금 이거 돌아야지. 이거 뭐, 그거 뭐. <웃음> 음, 좀,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이런 기질이 좀 있어요. <웃음> 음. 자, 이것은 <웃음> 어떻게? 천일일이다. <웃음> 자. 천일일이라고 하게 되면 하늘을 하늘의 첫 번째 뜻을 일이라고 칭한다. 숫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 일자는 두 개가 달라 하늘의 첫 번째 뜻을 일이라고 칭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세 개로 나눠놨잖아 우주를 세 개로 나기 때문에 하늘을 어떻게 일이라고 하고 지를 이라고 하고 인을 삼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는 거야. 지를이라고 하고, 음. 첫 번째 뜻이에요, 첫 번째 뜻. 1은이라 음. 예. 한다. 음. 를라고 음. 인을 삼이라고한3이라 한다. 한다. 그 다음에 뭘까? 일적, 시꺼, 무게, 음. 하삼. 그제? 자, 다섯 번째. 음, 일적식고 무게 아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계속 사도 하더라도, 이 개가, 상가들, 그지? 울타리. 이 개가 없다면, 어? 똑같은 거잖아. 요거이 요거 울타리 안에.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남으면 어떻게 이것이 하나, 둘, 세 개잖아. 결국은 3일 뿐이다, 이런 거다. 우주는 어떻게 이렇게 쪼개갖고 그 물질을 계산하게 되면 3이라는 거다. 나중에 3을 이제 숫자로 표현하는 거야. 화 3이 되는 거야. 화가 한 무게 화? 네. 그걸 변화할 자. 음. 변화는 3으로 변한다는 소리다. 음. 그 3이라는 거다. 아무리 말해도. 자, 여기에 천. 천지인 때라고 천지인 때라고 천지인 때라고 천지인, 천지인 때려오면 나도 그래 이제부터 뭐 천지인이다 그건 해도 그건 조금 더 설명한다 자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뭘까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자 여기서는 처음부터 삼이 왔다 그죠 이가이고 이삼 삼이라는 것은 삼으로 바뀌었다고 했지 그죠 요것이 전부 다바뀐때 별도로 요것들이 어떻게, 요세 가지가 전부 다 3으로 되어 있는데, 요세 가지가 어떻게 똑같아. 그 자체 무게, 화, 삼, 삼이네. 그러면 요것이 뭘까? 천, 이, 상 천의 두 번째 뜻을 3이라고 하고, 지의 두 번째 뜻을 3이라고 이 인의 두 번째 뜻을 3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천의, 천이 가지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뜻은 뭘까? 천 자체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천기라는 거다 응? 이것이 우리는 삼이라고 하는 거야 자 지기도 어떻게 삼이라고 하는 거야 인기도 이것을 우리는 삼이라고 그럼 삼삼 똑같은 거야 좀더 나중에 삼으로 더한다 천의 두 번째 떠서 삼 지의 두 번째 떠도삼 인의 두 번째 떠도 삼인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몰라는 거야 이것이 어떻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기의 힘이다 그래서 이것이 천지직이 인기가 되는 거야 그렇게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천지인이 세계가 있는데 이거는 각자 자기의 기운을 갖고 있다 현대과학에 맞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구성물이야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도 그렇고,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도 그것도 고, 그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도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모든 만물은 이 어떻게 천일일 이거부터 천이상까지 똑같아 하는 거다. 무슨 얘기죠? 그렇기네 각자의 물질들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천이삼, 칠이삼, 이2삼이야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는 뭐가 대삼합류, 지삼, 운삼 사성해야지 응. 운삼 사성치 운삼 사성 한 어치. 한어디 있나? 한 어, 여기까지밖에 없다. 한치는 어디 어디 가서 이상급이야. <웃음> 한 어치 어디 있나? 한치그 말도 되지 도는아 <웃음> 아버지 가마기 들어간다 소리 하지 말고. 그나마도 그 정도 하는 것도 대단하 어, 뭐. 음, 그래도 이때까지 공부 많이 와서. 어, 어. 한환 음, 오. 자운 삼. 어. 움직일 삼. 사선네 가지 성환 오. 이거 뭐야? 4를 이루고 5를 화, 환, 아, 아, 황들의 한글에 어. 둥글게 우리는 턴을 어. 만드는 거다. 3, 4, 5가 만들어진다는 거다. 그런데 아. 이것이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거야. 음. 그래서 우주를 풀지 않으면 이건 답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풀자는 거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겠나. 자, 그 다음에 우리는 5까지는 풀었다. 그지? 음. 6은 우리가 풀리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운삼사승한오칠일뭐 연만은? 칠일만만만만칠일묘연연자칠일묘연만만막내다 여기서 칠이 네. 너네 그렇게 삼사오칠 이렇게 노는 거야? 예 네. 숫자로 네. 노는 거야 숫자로. 그래이 글자를 자꾸 해석하라지만 글자를 백날 해석해봐야 답이 없는 거야. 예. 영원히 답을 못 찾는 거야. 예. 그니까 7일 모연. 7이라는 것은 아주 신묘하고, 어, 신기한, 오묘한 물질이기 때문에, 7이라는 게. 이것이 만 번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게 대단한 거야, 그지? 그렇게 7이라는 것이 아주 대단한 거야, 지금. 응? 칠이라는 의미가 대단한 거잖아. 만 번을 왔다 갔다 해더라도 칠이라는 의미는 게, 요것은 나중에 조금 더 풀어야 돼. 우주를 풀 때. 그 다음에, 뭐지, 누 먹고? 7일 모연 만항망내 용변 부동본. 응, 그렇죠. 그럼 7일 모연 만왕만돼만 번을 왔다 갔다 변화를 계속 해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0번 카드가, 영변부동번 태양, 그리고 이게 한개 빠졌다. 음, 음, 음, 음, 음. 여기, 이게 한 빠지잖아, 이게. 바로? 여기 8번이고, 아. 요 9번, 요 10번, 요 11번. 아. 여기가 대삼합류 빠졌네. 음, 음, 음. 대삼합류, 음. 생칠89. 자, 여기서 생, 칠, 팔, 구, 다, 그제? 자, 대삼, 합, 러. 이 삼이, 삼들이 이 크게, 클 때잖아. 삼들이 크게 모여갖고 6으로 변하는 그 순간에, 6으로 변하게 되게 되면, 합이 돼갖고 6이로 되게 되게 되면, 다시 어떻게 해? 생, 칠, 팔, 구. 칠, 팔, 구를 생성한다는 거다. 응, 생, 칠, 팔, 구. 칠, 팔, 구를, 칠 문어네. 아니. 생칠고 있고. 아니 그렇게. 7 7은 여기 있다. 그래. 여저도 칠은 다른 데도 두 개씩, 11개씩 노는 것도 있다 이 말이야. 여기는 요7하고요7하고는 똑같아요. 알겠나? 요7하라고요7하고는랑 요 똑같아 나중에 보면. 대삼합력생7 팔구. 운삼 사승 한오 칠일 뭐 연만왕망래 용변부동법. 자 우리 카드가 총열 넉장으로 되어 있다, 그제. 어,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1부터 9까지 숫자가다 있는 거 1은 너무 많으니까 채워버리고. 1는 음. 어떻게, 여기 2가 3개가 놓았다. 3은 저기, 심심찮게 3이 놓았다. 그제? 4가 놓았다. 그제? 5은 3, 4성. 3은 놓고, 4성. 5가 놓았고. 대상은 6이 놓았고. 7이 놓았고. 8은 어디 있노? 8. 9, 2, 구 놓았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일적 십거 여기다 그치? 이 십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숫자로 전환 되려면 이런 십을 써야 돼 숫자 십이에요 예, 요거는 어떻게 나중에 차곡차곡 다시 찾는요 계속해서 예? 이 더하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산는 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1부터 9까지 숫자가 적혀져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만 가지고 쉽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것을 제이풀는 설명한다 자 이거 갖고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게 되면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석상금 문지연 여기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물체를 하나의 물체를 세계로 나누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천지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죠 이것이 영혼의 인자 탄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거는 이제 이제 물체를 이루고 인간의 물체, 모든 만물의 물체를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 삶이 먹고 영원의 세계. 자 우리는 별들의 세계를 하자. 이. 별들의 세계를 우리는 해보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 지구상에 살고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지구를 하나 그리는 거야. 지구를 우리는 삼이라고 한다. 왜 여기 어? 철일일일일일삼이거그한 가지 물질을 삼이라고 대삼 합이라 했잖아. 그치? 삼이라고 지구를 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삼이 운삼이 삼이 막 움직이게 되고 살아가게 되고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사성을 만든다. 사를 만든다는 거야 사. 사과도체 뭘까? 이 지구들이 여러 개 별들이 뭉쳐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태양계를 만들겠지? 우리 지구는 태양계 속에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태양계를 우리는 사라고 한다 자그 다음에 환오다환 5는 큰 울타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태양계를 수없이 많은 이런 태양계를 우리가 전부 다 합치면 어떻게 이렇게 된게 있다 이 그렇죠? 그저 다시 이제 그리자 자 이기서 지구가 있고 지구는 3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태양계는 4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은하계는 5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전부 다 합치면 우리는 우주다. 이것이 6이다. 지구 같은 행성들을 많이 그르고 있는 것이 태양계다. 그죠? 태양계를 무수히 거드리고 있는 것이 은하계다. 은하계를 이런 것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합해가지고 합쳐진 것을 우리는 우주라고 한다. 천북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과학에서 배웠죠. 우리 중학교 과학에서 우리는 배우게 되게 되면, 자, 별이 크다가 어떻게? 은하계가 폭발을 하게 된다. 그죠? 별의 죽음에 이렇게 되게 되면, 별이 죽고 나게 되면 새로운 별이 탄생한다 나안 탄생했나? 탄생하겠지? 그러면 다시 어떻게? 이것이 폭발을 하고 새로운 별이 하나 생긴다. 이것이 우리는 행성이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는 칠이라고 합니다 죽고 난 뒤에 별이 죽고 난 뒤에 폭발을 하고 난 뒤에 새로 생긴 별을 우리는 칠이라고 한다 이 칠이 모여 가지고 하나의 행성계를 이루게 되면 항성계를 이루게 되면 이것이 태양계가 우리는 항성계라고 한다 별이라고 한다 이것이 8이라고 한다 이것이 다모여갖고 큰게 되게 되면 우리는 갤럭시다 갤럭시 다른 은하계다이 말에 그제 요것이 쿠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거예요 항성 태양계가 우리는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계지만 은 우린 별은 전부 항성계다별계 항성 그럼 이렇게 생긴다는 거다 그럼 요것이 살았다가 또 죽게 되게 되면 또 요렇게 또 사는게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칠 이잖아 7이 만번을 왔다가 깨졌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깨졌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깨졌다가 이렇게 만번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용변 부동본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다. 자 그럼 옛날에 이 우주를 설명하는 논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1, 2, 3은 산을 뜻과 1, 2, 3, 1, 2, 3이 이것을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3으로 합치진 것을 우리는 지구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모인 태양계를 살아하고 이것을 오란데 이것이 깨지고 나게 되면 새로운 행성을 만들고, 새로운 항성계를 만들고, 새로운 은하계가 탄생을 한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갖고 하나의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렇게 알아야 돼요 태양계 속에 우리는 이 지구 같은 별이 몇 개나 있을까 어맘면 8개 밖에 없지 큰별 8개 작은 행성 해갖고 어, 한 20개 30개 태양계 속에는 6마밖에 없다 그지 음. 그러면 음. 이 은, 은, 은, 은하계 속에는 태양계가 몇개 정도 있다 어맘면 많겠지 네. 이게 보통 우리 강주로 밝힌지 한 2천억개에서 한 4000억 개 정도 있다 그랬다. 이 태양계가 이렇게 사투이 어마마한거 아니. 알겠지? 그러면 우주 속에는 이런 갤럭시가 2000억 개에서 한 4000억 개 정도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인간은 이 지구에 여기 사는데. 여기서 그럼 대한민국에 사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전에 와 있는데 여기서 쫄락쫄락 이거 나불나불 해도 이거 아무 사이든 이거는 우주 상에서는 이거는 맨 티끌도 한게 아니 되는 거야. 그렇게 잘난 거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 인간은. 얼마나 보잘 것, 하잘 것 없는 이런 하나의 생명체이고. 우리가 뭐 바이러스 취급하듯이 우주는 인간을 어떻게 세각 하겠나. 이 바이러스만큼도 생각 안 하는 거야. 자, 이런 수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는 풀어가는 거야. 그럼 이거는 과학이 증명을 한 거야. 완벽하게. 이것을 완벽하게 증명을 했다.